저는 창업팀 심사를 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일하다가 <목소리도>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맨날 이거 싱글 먹는데 오늘 처음으로 더블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거 벌써 두박스째먹는 중.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해야될 소식 메일 다 써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없어요? 버터맥주? 응? 버터맥주 들어 그럼 아 네. 알겠습니다 저 퇴근하면서 버터맥주 사서 마셔보려고 했는데 다 팔렸대요 다른 GS 한번더 도자 두 번째 GS로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GS에도 없어요 <웃음> 저같은 경우 포기하지 않고 세번째 GS로 도전해요 저어 혹시 그거 없어요? 버터맥주? 버터맥주 만들어어요 없... 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뭐 먹었는데요? <웃음> 온이스트에서 트리플 콜라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저희 회사가 투자 검토도 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짜잔! 음!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는데요? 요헤티가 들어있고요 요헤미티는 사실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들어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완전 힙함 요거는 데스커펜 리멤버에서 나온 노트랑 펜이 들어있고요 리멤버 사탕 리멤버 담요 오, 이거 너무 좋다 집에 두고 써야겠다 겨울에 아 이쁘다 이거는 데스커브드 트레이 세트 저 이거 하나 있, 있, 있는데 하나 더받았네아 노트북으로 할걸좀 하고 싶은데 배터리 충전기를 안 가져왔어요 좋았어 헉, 좋았어 월, 화, 수 중에 가능한 날, 시간 좀 여러 개주시 내일을 후보로요. 아 잠시만요 제가 다른 분 캘린더 그럼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어... 약간 튀김 같은 거같아데 여러분, 지금은 8시 40분이고요. 저 기한 다 올리고 공부해야 되는 시장이 있어서 그거 좀 하다가 늦은 저녁 약속에 가려고 합니다. 미니 화로에 직접 구워드시는 프렌치랭 요리이고 제 램버런트는 우리나라 최초로 잡내가 없고 고추비 풍부하며 고기가 부드러운 3개월 미만의 양을 이용한 양갈비 오마카세 다이닝입니다. 프렌치랭의 단면을 보실 수 있게 이쪽에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저 지나가면서 보다가 엄청 와보고 싶었던 양고기 식당에 왔어요. 고깃살로 만든 장조림과 그리고 발릭버터 라이스를 안쪽에 버무려놨고요. 드실 때는 위에 있는 튀김을 숟가락으로 잘게 부셔서 비벼 드 보신 요리입니다.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응. 아직 한입도 안하지 않는 것 친구가 발로인 했을 때 나한테 왔는데. 야채를 같이 끓여서 만든 고추장 소스를 바르고 생신료와 뭐, 견과류, 후비우 고추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와 완전 센스쟁이다 아니야 i s t d 나 i s t d 있어아 너도 맞고 막... 어. 안목하지 말라고 듣고 온 건데.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금리가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잡으시면은 깜장까지 붙어 있습니다. 잡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시겠죠? 냄새 웃음> 게 잡으시면 됩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죠. 냄새 정말 좋다. 애매치를 썰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쌀국수 저희 드자 가지고. 이전 음식 다먹지도 않았는데 그 아래로 바삭한 식감을 위하여 초코치 크런치를 깔아드렸고 치즈부스 위쪽으로는 패션으로치 카라멜 소스를 뿌려 상큼함을 더하였습니다. 가니시로는 망고 다이스 위에 그라노 파자노 치즈 가루를 뿌려 여러분 여기 하얀게 크롬 마주 블랑이고 위에가 카라멜, 그리고 망고, 그 다음에 그라다 파다... 그라다 파다 치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와서 씻었고 택배 온게 있어가지고 뜯어보려고요. 저요렇게 샴푸를 선물 받았는데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 트리트먼트. 샴푸. 요거는 헤어 에센스. 요거는 제가 막 노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 써보고 좋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팔렸대요. 이거는 내일 출근할 때 분리수거 하는 것으로. 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질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일단, 한좀후수 있을 것같다었요많사 아, 고민했지만, 마음만 희도로 정해졌던 것 같고.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오늘 소전서림 가가지고, 혼자 책도 읽고, 편집도 좀 하고 하려고요. 날씨 너무 좋아요. 코트 입었는데. 머리 대충 말리고 나왔는데다 말라버리.